네 안녕하세요 n 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. 아 오늘은 그 사실 예전부터 준비하기도 했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C#에 C# C샵 스크립팅에 관심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궁극적으로도 사실 윈도우스 플랫폼에 돌아가는 그 뭐야 그 애플리케이션 다 C# 스크립팅이 지원이 되니까 일단 배워두면 좋고 무엇보다 타입이 지원되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C# 자바 TypeScript 이런 것들 선호해요. 그래서 특별히 이제 C#을 공부해 놓으면 그 그라소퍼를 파이썬으로 컨트롤하는 것보다 더 대형 프로젝트 좀더 이렇게 익스플리시하게 명백하게 타입을 주면서 컨트롤할,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때그때 타, 프로토타이핑하거나 쉽게 쉽게 하는 것들은 파이썬이 뭐 편할 수 있는데 좀더내까 어드밴스드한 혹은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로서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입이 있는 랭기지를 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, 그 시샵, 그 워크샵, 워크샵을 이제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고 사실 제가 그 글도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바빠가지고 그 글이 먼저 가고 그 글을 바탕으로 이제 그 원래 워크샵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될것 같아 바빠서 그래서 따로 따로 하고 그 그냥 시샵 같은 경우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워크샵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라소퍼 컴포넌트 그리고 c 샵을 같이 병행하면서 좀 공부하면서 가장 이제 아직까지도 그 그라소퍼를 잘못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라소퍼랑 c 샵이랑 툴보다도 Grasshopper 시답을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있냐? 데이터, 데이터, 데이터.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만들어 놨을 거예요. 이 디자인 데이터들, 지오메트리 데이터들, 밖에서 갖고 오는 데이터들,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Grasshopper 컴포넌트 혹은 파이썬, 아니나 파이썬인지. 그 시샵, 네, 시샵 컴포넌트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딱히 이렇게 생각해 놓은 커리큘럼은 없어요. 왜냐면 이게 뭐 한다고 해갖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해서 그때그때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제 스스로가 부담을 안 갖고 바쁜 나중에 시간을 쪼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제가 도움을 드리는 입장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, 시간이 있을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, 그냥 그때그때 제 머릿속에 있는 타픽들을 가지고, 아, 이거 하면 좋겠다. 저거 하면 좋겠다.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, 동시에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같이 그걸 해봐도 괜찮고요. 네, 뭐, 이 정도면은 뭐, 대충 설명, 그 다음에 제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한 것 같고, 다음에 또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